2022년 2월 9일 기억 속의 흉가 1탄 스타트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자 오늘 온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여전하구만 여전해. 와... 여전하다. 무슨 우스와 여전하다 스파 우스파... 우은은우 저기요 어? 뭐라 했는데..? 아 마스크도 안 쓰고 왔어 이제 여기서 뭐가.. 와.. 뭐야 이거 안, 오, 안 온.. 안온 사이에 이거 뭐가 이렇게 변했어? 와.. 다 여전하다.. 이렇게 난장판이 됐어도.. 어? 키우는 여자.. 저기요.. 계십니까? 저 아주 간만에 왔습니다 뭘 툭툭 친다.. 아 씨가 죽어서 계십니까? 저 간만에 왔습니다. 어? 뭐라고 말하는데? 어? 저 왔습니다. 뭐라고 말한다? 뭐라는 거야? 그 안에 있어요, 혹시? 어? 에? 저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? 잠깐만요 예저 혼자 왔습니다 비슨 저기 저기 두게요 얼굴 좀 보게요 어디 계세요? 어? 잠깐만 잠깐만 거기 있어요 어? 어? 저거 잠깐, 잠깐만요 뭐야, 와, 뭐야, 아, 잠깐. 하, 거기... 잠깐만요. 가지 마시고 집 집이 뭐라고요? 어디야? 온다 온다 온다. 잠깐만. <웃음> 뭐, 뭐라고, 뭐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잠깐만. 잠깐만. 어, 내 집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? 아니면 뭐라 뭐 했는데? 나 때문에. <웃음> 어디 계세요? 잠깐만요. 저. 집이 너무. 회선대 있죠, 지금이 뭐가. 그래서 많이 화나셨구나. 막 마... 어? 그 소리가... 어? 어? 기 어? 어? 요 혹시 거기 계세요? 어 온다! 온! 허! 와 잠깐만, 오게, 아, 아, 늘었구나, 지금, 잠깐만, 이게 래 아, 잠깐만! 계십니까? 잠시만요. 제가 잠깐만요. 잠깐만 화를 삭히시고 가서 우리 얘기를 좀 해요. 화를 좀 삭히시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갈테니까 자 혼자 들어갈게요 카메라 이렇게 놓고 빗을 이렇게 놓고 제가 천천히 조용히 혼자 들어갈테니까 화좀 삭히시고 거기 계시죠?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! 아! 아, 아, 아 <목소리> 저기잘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잠깐만. 와, 잠깐. 아. 아. 아. 아. 아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는가 모르겠어요. 지금 이런 상황을 뭐 견딜만하다. 뭐 어쩐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마지막에 저를 자꾸 밀어내고 막 몸이 엄청 무겁고 머리도 엄청 아프고 아.. 엄청.. 일단 여러분들 와 오늘 블랙리어로 왔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여전합니다 제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소통대 봅시다 여러분들 소통대 보여 소통대